아... 근데 이게 여기 근육을 이렇게 쓰고 여기 근육 보세요 여기 힘 빼라면서 여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힘빼 여기를 구부려서 그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멍청하다 그러니까 막못 물어보는 거죠. 힘을 빼 어떻게 구부려? 코아 아 코아 어떻게? 배꼽을 땡기 그꼽 땡기면 이게 올라가요? <웃음> 웃기죠? 네. 따지냐? 그러면 아니 따지는게 아니라 이거 네가 해봐요 이거 땡기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 음. 단계지선생님테미용받잖아자 네. 헤드플롯이었습니다 헤드플롯은 누워서 보여주지만 햇속이본 힘으로 어디에도 있어야 되는지 쳐서 스탠넷 홀다운 시작할 때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들을 필요가 없죠? 머리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리는데 그 힘을 다 쓰세요 다 쓰고 시작하면 나는 힘 써도 보기에는 엄청 부드럽게 보여요 그걸 가지고 가야 밑에 내려갔을 때 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힘이 유지가 돼야돼 움직임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돼 헤드플롯 스페셜 네 경추에 yeah. 네. 무리가 되니까 이케게 점을 가지고 경추의 움직임을 제대로 여기에 도와주셨잖아요. Float 할때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헤드 플로트 할때 이렇게 넣으시면요 그냥 팔을 이렇게 이 뭐예요? 중추 상부부터 경부까지의 긴장을 안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팔 드는 거 하나가 또 하나의 동작을 더 하는 거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때 이미 이제 네, 베이스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에 어깨에 힘을 쓰게 돼있어요더한데 그러니까 중심 연결 확인 네, 중심 연결 확인 도와줍 그리고 여기까지 중심 연결이 되어있으면 팔꿈치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심 연결 안되어있으면 팔꿈치에 힘을 모양 팔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 그래서 라면 스프 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팔꿈치는 실루엣이 눈으로 눈이 이제 저쪽 근손치리 하고 있을 때볼때 때면. 때. 근데 이게 어... 원침성 수축, 신장성 수축 운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하면 대흉근 수축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뜨게 해도 좋은데 위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갈 때도 전기통을 선생님이 나전기통한다 <웃음> 어? 이거 온열매트가 있나? <웃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견갑대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요 이제 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고시카노 아킬레스건 여기야 <웃음> 아이 그거 말고 우리 선생님이 이 경부 어깨 이쪽이 감을 못 찾겠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다 뭘로 감당하고 살았냐면, 허리, 직기으로 감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지금은, 견갑대에서 팔꿈치, 팔꿈치에서 이렇게 DSRL이 있어야 되는데, 헷갈지 음. 이거야 이거야 말을 해붙이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그거 둘다 아니다니까요 이 접수가 안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갑대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네. 자 그렇게 되면 흉곽이 좀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내쉬면서 생각을 모아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목은 대충 하세요 대충 이제 head float. good. 뭘까요? 뭐야? good. 완벽해요. 이게 이제 팔, 팔꿈치가 딱 거기쯤 돼. 근데 실쳐. 거기 근데 실쳐. 응. 네? 좋아요. 그럼 그리고 좀 계세요. 자, 그리고 계시다가. 중각을더 모아볼까요? 이제 모가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웃음> 목은 아까 그대로 가. 그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를 올려야 돼 여기를 머리 말고 여기 여기 아 미치겠다. 그렇지 아 근데 목을 이제 아무래도 목을 밀어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My feet 내가 할, 내 느낌은 이럴 것 같아. 네. 그럼 몸이에요. 뭐. 왜요? 등은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 등은 젖히고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다음에 무슨 동작 할지 모르니까. 근데 머리는 팔과 연결해서 몸통 힘을 빌어 쓰고 어느 순간에 어디로 왔어요? 선생님? 어디로 왔어요? 어느 순간에 이리 왔죠? 또 팔꿈치가. 네.